문이 왕차 e 오션 대양 물이 왕창 있다. 문이 왕차 이것도 그냥 코리안입니다. 우리말입니다. 자, 물, 워러 문의 물이 체로키 며칠 전에 했죠. 웰, well, 우물 아말, 아말 우물 그럼 물과 관련된 단어는 체로키 라코타 전부 우리말입니다. 문이 무리 자, 오양캐 오양캐 특별지정지 커터세르먼트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오양캐 우리말로 올량합 올량합입니다. 올량합 그래서 이 올량합이라는게 이제 쪽에 한경도 지역 마을에 여진족의 한 부족이다. 이거 뭐 우리 역사서고, 저, 저 중국의 역사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덕일 소장님 이 강의를 그때 한번 하셨는데,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오야지, 오야지도 막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무슨 뭐 자리, 자리라는 것도 있고, 무슨 세틀먼트, 특별 지정지, 지구, 개간지, 막사, 어두막집막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을 오양해, 오양케 오양해, 우리말로 오랑케 올양합, 오랑케죠 그래서 다코타, 사우스 다코타, 아메리카의 사우스 다코를, 다코타를, 다코타를 어글랄라, 오양케막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글랄라, 오양케 오글랄라 오랑케. 오글랄라 오랑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 많은 그 단어가 우리 이쪽 그 고려, 고려인 조선족, 코리안하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역사에 한 장면을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무기 위그문케 무지개라고 되어있는데 우리말에 이무기가 아마 무지개를 보고 우리 조상들이 이무기 이무기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발음이 지금 위문케 이문케 위그문케 이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판소리 중에 제일 빠른 장단이 휘몰리가 되는데요 휘몰휘 휘몰자 여기 보시면 은 제일급 그저 레인스톰이 끝을 끝을 달리고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리문케라고 하죠. 이렇게 쭉돼 있죠. Rainbow the causes the end the end of of a rainstorm by wrapping it. 그래서 no more rain can get through. 자, 그래서 위그문케 휘모리 장단이 제일 마지막에 확 몰아치는 이, 이, 이저 장단 아닌가 그 제일 빠르고 막 꽝꽝꽝 빠르다는 말은 이제 그 이후로, 이후로는 늦, 느려진다는 암시겠죠 그래서 위문캐 이무기 그래서 위문캐 휘모리 휘모리 장단이 오면은 이제 서서히 마지막을 향해 달려간다 병원이 온다 이무캐 자 그런 말이죠 자, 너무나 많은 단어가 이렇게 똑같습니다. 끓여, boil, 끓이다. 갈리아 끓이다. 자, 그 다음에 세무니, 그 유명한 세무니, 힘이 세다. 우리 말로 젊은이. 자, 그래서 세무니가 젊은이가 젊은이가 세무니에서 왔다. 힘이 세다고 하지 힘이 저다 이렇게 안 하죠. 일본의 버로로 그 배우 요즘 한국에서 그 활동하고 있는 그 유, 유튜버 시미 캔, 우리말로 힘이 센자 요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씨름, 스모, 요런 게다 스와 관련된 거죠. 세모이 씨름, 스모, 시미 세다. 자, 액션, 오글리다.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액션, 어 끌리다. There is much exciting action. 뭔가 재밌는 일이 있다. 어 끌리다. 여기는 또어 끌리다 라고 되어있네요. 자그 다음에 Ant Eater. 개미 핥기. 이거는 저번에 했죠. 이렇게 되어있고. 자그 다음에 Burn. 구두이라고 해야지. 자꾸 그 온돌이라고 하지 마세요. 저 구라고 탁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냐 여주 구라고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 to be burned 예? scorch 다 되어 있습니다 굼나 불을 질러 확 질러야 다 이렇게 예? 여기 좀 굼나 여기 있지 않습니까 굼나 굽나. 굼나가 smell as the burn 뭔가 태운 듯한 그런 냄새 굼나 굼네 그래서 구입니다 구 온돌이라고 하면 조선 500년 역사밖에 안 되고, 구돌이라고, 구라고 단어를 쓰면은 4 0 0 5천년 역사가 회복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거 자꾸 온돌이라고 하면 역사가 확 쪼그라들어요. 짐이 나다, 기미 나다, 짐 나, smell like, something burning, 어? 헤어나, 지방이나, 머리카락이나, 무슨 뭐, 뭐, 털이나, 뼈가, 뿔, 이런 게 타는 게 짐이 난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조금 무슨 연기가 난다라는 뜻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지이 난다라는 걸 조금 확장해서 이 국어 단어를 이런 걸좀 보면서 우리 뭐 소설가나 시인들이 좀, 좀 다양하게 이지이 난다. 이지무나, 이지무나, 어? 이런 걸좀 사용할 필요가 있다. 머리카락, 볼, 뭐 이런 게 냄새가 확 나, 태워가지고 냄새가 날때지이 난다. 이런 거 단어를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써야 된다 이거죠. 안 쓰니까 이제 다 사라지고 된 소리도 안 쓰려고 해 뭐도 안하려고 해. 버거 이자 버거 이자 와스 꾀자 버거 이자 이게 지금 저저 저 네팔 사람들이 가든 정원을 갖다가 버거 이자라고 하거든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와스 꾀자 와스 꾀자 빨리 하면 왁 와스 꾀자. 먹겠자, 먹겠자, 자박겠자그 다음에 한 마지막에 더 나가서 밧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 밧전, 밧전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네팔 쪽에서 쭉 흘러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체로키까지 라코타까지 들어간 거예요. 지금 먹숙겠자, 먹 먹숙겠자, 먹겠자, 박겠자, 밧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 연결이 되어, 되어 있다 그리고 애들 그저 미국 애들 만나 가지고 아 이쁘다 이쁘다 하다 빨대기 맞씀면 소송 당할 수 있다 이쁘다는 우리 조상들이 여기서 다 이때 이 요거는 이, 입입니다 입. 이쁘다 까 입이 부닥치는 걸 이쁘다 라고 했어요 이쁘다 응? 예쁘다가 아니고 그저 잘못됐고 그 어렵게 만드는 거어학자들 하여튼 요즘 다 나와 있잖아, 키스하는 걸 이쁘다 그러지그 손자 손녀가 이쁘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말하죠. 이쁘다 치자, 아이고 이쁘다. 그래서 요 체로 끼고 라코타고 원주민들 그좀 애난 애들 보고 아이고 이쁘다 하면 빰딱기 맞고 고소 당할 수 있다. 에? 이쁘다 건 키스하자, 뽀뽀하자 이 말이죠. 변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에? 올드, 콩, 강, 뭐 꼰대가 뭐 어디 뭐, 뭐 프랑스 뭐 뭐, 아이고 참. 자 그다음에 온이온, 온이온, 부싱. 우리 말에 그 부성기에서 귀가 빠졌습니다. 부싱, 부성, 체로키도 지금 뭐 성기라 하고 지금 부성기에서 하나씩만 싹싹 빠진단 말입니다. 그걸 자꾸 지금 양파라고 1 0 0년 전에 들는 그렁뚱땅 만들어 놓은 그거를 갖다가 무슨 뭐 신주 딴듯이 모시듯이. 자, 흩자. 리얼리. Really? 러시아말로 어친이죠. 어친. 오친. 흩자. 엄청 다 이렇게 구석 구석이 박혀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구성이 구석구석이 박혀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거지. 이 타운. 이 타운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저쪽에 저 히브리 히브리 사전에도 타운 있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히브리 쪽에서 이렇게 쭉 타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동네 이 동네라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지금 예. 디웩나, 디웩나 빨리 발음하면 동네, 덩나, 덩나 동네, 동네 장난 아닙니다. 이렇게 세상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뭐 라코타 이 사람들이 은뭐 뭐, 뭐, 천년, 만년 라코타입니까?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부족을 이루고 응? 형제가 되고 이러면서 부족이 자꾸 커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예? 그럼 느슨한, 아이고, 느슨한 형태였단 말입니다. 무슨, 뭐, 히브리, 뭐고, 뭐, 히브리 사람 유럽에 이거 말로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그럼 아시아는 안 들어왔겠냐, 이거죠. 다 들어와서 이렇게, 이런 단어를 남기고 이렇게 떠났다고요. 우리말이 동네가, 예? 자, 트위스트, 트위스트, 꼬이다 뱀이, 뱀이 꼬인 거죠. 우리말로 뱀, 꼬인 거. 이렇게 다 연결된 거요. 굳이 가 우리 역사의 구지가, 구지, 터들, 거북이, 케이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 예술적인데요. West, 서쪽을 뭐라고 합니까? WI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 요, 화, 빼, 야, 다 빛을, WI가 여기 지금 태양으로 나옵니다. 이 사전에 지금 태양으로 나옵니다. 자, 태양, 태양을 확 빼, 앗다 예? 발음 그대로입니다. With your heart 빛을 확 빼앗다. 그 다음 이건 더 포에틱 더 시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빛을 마히야, 마히야 빛을 먹었다. 빛을 이땅 돼지가 확 먹었다. 먹히야 위 마히야야 비 마히야야 이 돼지 땅에이 엄마가 태양을 확 먹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제 문제는 자 이건데 우리가 그 이건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k i l l 아따니 k i l l 아따니 낀내주네이 말입니다. You are awesome.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 외국 사람들하고 다 결혼 많이 하고 지금 분위기가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데 혹시 미국 사람 중에 어? 또, 또, 원주민들이 있으면 물어보고 결혼해야 됩니다. 괜히 잘못했다가는, 베트남 꼴납니다 애도 못 데려오고, 돈은 돈대로 털리고. 자, 체로키는 모계 사회입니다. 뭐 체로키 뿐만이겠습니까? 세븐 클랜, The Cherokee 이거 뭐 책이 좀 얇, 뭐팜플렛처럼뭐30몇 뭐 페이지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다틀리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게. 예? 이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체로키 소사이티 우먼 예? 엄마가 여자들이 모든 재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되면 여, 뭐 체로키만 관리합니까? 경상도 아줌마들이 저, 저, 저, 재산 다 관리합니다 경상도도 똑같습니다 당신은 뭐합니까? 돈좀안 벌어 오고 옆에는 뭐하고 뭐차 사고 아파트실에평수 늘린다는데 뭐하는겨 하고 막 달달달 보고 남자들오돌오돌 떨면서 농담 아닙니다 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1819년에 벌써 이런 판결이 나온 거예요, 지금. 백인이 이쪽, 그, 저, 저, 저, 쪽 해가지고 지금, 예, 와이프 재산 저거 저걸 저 했는데 이게 안 된다. 이제 저 위원회가, 새롭게 이 원주민들 위원회가 이렇게 다 해서 판결이 벌써 나와가지고, 이 지금, 예, 괜히 저 잘못했다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 남자고 여자고, 이, 저, 원주민, 고양이, 아, 저, 조상 중에 체로키는 라코타 이쪽, 저, 있나, 잘 물어보고,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는 개털대가 나온다.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이거죠. 끌리 you are awesome. 라코타 하면 이거다. 요거 하나, 한 문장만 외우면 된다. 예. You are awesome. 어? 아다니끼리 우리말에 You are awesome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두개 burn 일리야 일으켜야 우리 불을 확 일으키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구 뭡니까? to be burned 어? 구입니다. 구구그 다음에 질러야 질러야 불을 확 질러야 그래서 일러야 불을 일으켜야 질러야 그 다음에 확 나야 어? 불이 확 나다 응? burn 태우다 그 다음에 이글시 익냐야, 익다, 익냐야 이렇게 다돼 있는 겁니다. 이지문나 지미나다.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번. 이 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자꾸 구들이라고 안하고 온돌이라 하나. 온돌하면 조선 5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구라고 해야 5000년이 되는 거예요. 구 유라시아에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고 구, 구들, 구업들. 이러면서 다 같이 말하고 살았다는 거예요.